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선생님 벌써 이제 올해도 끝나가요? 그러게요. 막바지야. 벌써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 뭐 선생님이 좀 이루고 싶은 건다 이루셨어요?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닌데, 올해 딱 들어서 내가 올 초에 박수쳤어. 와, 내가 원하는 나이가 됐다. 원가 <웃음> 나이가 됐다고요? 어, 원하는 어. 나이가 됐다. 왜냐하면 근데 왜, 무당들은 자기 점을 못 보잖아. 솔직히, 그, 그러니까 뭐, 신 선생님이나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나 계시는 이제 약간 조언도 얻고 어떤 게 이런 공수도 받고 한단 말이에요. 네. 진짜 내 신령님이 나한테 주는 공수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지. 왜냐면 나를 위해서 신을 모시는 게 아니잖아. 네. <웃음> 만일 구제중생을 위해서 신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느낌상, 나의 느낌상, 아, 올해서부터는 내가 조금. 편해지겠다는 편해지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편해지겠다 그런 느낌이 뭐냐면 그니까 몸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뭔가 나의 길이 확고해지고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고 음. 그러면서 내가 오래 들어서 막 박수쳤어 아, 음. 근데 남들은 주변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야 너는 그 나이가 되는데 박수가 나와 <웃음> 어난 너무 좋아 난 빨리 나이, 나이 먹고 싶었거든. 네좀 어, 특이하죠. 사람들이 어. 이렇게 연말을 정리를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거예요. 음. 내년에는 어떨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 맞아.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는 내년에 시군을 음. 음. 한번 나라 운세. 네 하...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음. 지금 대통령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때 왜 맞. 예언했잖아요 <웃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웃음> 근데 근데 요즘에 일처리 하시는 거 보면 참 아... 근데, <웃음> 어, 진짜 한숨이야 <웃음> 우리. 그 너무 얼마 어이여. 전에 그것도 봤는데, 천공... 어. <웃음> 아 <웃음> 뭐 <할아버지가> 너무... <웃음> 무슨 개그맨같은 사람버난 지금도 생각해도 개그맨같아. <웃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할아버지 나... 아직도 유튜브 열심히 하시던데. 아, 그래? 요나한 번도 안 묻네. <웃음>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뭐 사건 얘기했다가 육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 근데 그거는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되지. <웃음> 진짜 <웃음>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태원 희생자분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년에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경제가 자, 우리 대한민국이 국운을좀 보자면 자꾸자꾸 우리 응? 국민들이 인식은 오, 올라가고, 정말, 정말 선진국처럼 가고 있는데, 음, 일부, 뭐,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부, 나란 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되게 자지유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음.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 네.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라 돌아가는 꼴을 좀 보면, 진짜 욕 나와. 왜요? 이게. 왜, 어딜 가나 고인물들이 있고, 썩은 물들이 있고, 그게 흘러내려가야 맑은 물들이 흘러나려오는데, 그 맑은 물들을 못, 막게 하는 그 썩은 물들을 좀 제껴가야 되는데, 점점 그 썩은 데서는 계속 썩고 있어. 약간은, 이제, 그니까, 자기는, 왜, 나는 이런 이제 국회의 이런 당들을 모르거든요. 근데 당이 많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네네네. 뭔가 이제, 국회에서 그런 이제, 왜 몸싸움이라든지 맨날 무슨 청문회 이런 거 있으면 시끌벅적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그니까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랑 뭐 이슈 이런 것보다 좀더 과하게 뭔가 이제 사건, 사고가 날것 같은 거지. 음. 국회의원들끼리. 뭔가, 어, 그니까왜 우리가 뭐 비리라든지 뭔가 사실 성추행, 성추문 이런,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비일비재 하고, 쉬쉬쉬 하다가 못 막으면 이제 수면이로 나와서 터지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것보다 좀 수위가 더 높은, 어, 어, 국회에서. 국회에서? 어, 국회에서. 이게 뭐 국회에서 본인들끼리 뭔가 이런 뭐 뒤에서 뭐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뭐 대놓고? 대놓고, 대놓고. 이제 이제 참다 참다가 쉬, 서로 쉬쉬쉬시 하다가, 네. 이제 싸움이 붙지? 충돌이 나지?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무슨 치부채 펼쳐지듯이 터지는 일들. 어, 아, 진짜요? 음, 그런 일들이 좀 보여. 그러면서 이제, 올, 올해보다 더 엉망이 되겠죠. 되겠지. 내년에? 응. 지금도 시끄러 그럼요. 지금도 시끄럽고 한데.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사건사고들 있잖아요. 네. 큰 사건사고들. 나라를 뒤흔들 수있한 사건사고들. 사건 네. 근데 이게, 내가 저번에도 영상을 찍고, 어 우리 북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네네. 전혀 나는 관심이 없는. 네네. 음 근데 이게 질문을 해서 응답을 받아갖고 내가 그때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경제는 좋아진다고 했어. 어... 경제는 어, 언제쯤 좀 좋아질까요, 경제가? 나는 지금 너무 하락이잖아요. 그쵸? 너무 하락이고 하락이고 집값도 난리 완전. 맞아 영끌해서 산 사람들 지금 다. 뭐 됐잖아요. 솔직히 네. 말하면. 세 됐잖아. 솔직히.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 나는 점점 하락이라고 보거든. 오. 그리고 주식에서 돈 벌었다, 코인에서 돈 벌었다 사람들은 정말 로또 1등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봐요. 앞으로. 네, 그 어. 이 정도로 힘들어요? 응. 음. 근데 왜 경제가 어떻게 해서 좀 풀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묶여있는 그런 이제 돈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어두운 돈들. 그런 아. 돈들이 어디서 튕겨져 나오는 거지.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왜 국가에 반납이 되고 반환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로 해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는 보여지긴 하거든. 내년 좀 상반기까지 하거든요. 응. 상반기요. 상반기. 상반기 조금 상반기. 좋아지거 응, 응, 응. 응. 상반기쯤으로 해서. 응. 난좀 그 약간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그런 이제 진짜. 숨어 있는 검은 돈들 있지. 아 진짜. 어 검은 돈들이 펑펑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게 돈이 좀 풀리면 네네. 그래도 돌아가는 경제가 우리 구, 국민들이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응 음. 나오면 그렇지. 도움이 되죠. 응 음, 그런 일들이 좀 있어 보이. 그걸로 음. 인해서 국회가 좀 흔들 흔들 하겠지. 그러면 그때는 조금 경제가 물가도 그렇고 좀 안정이 올까요? 그렇죠. 안정이 어. 지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웃음> 이상하긴 해. 어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아요 기름값이 경유가 그렇게 오르고 휘발유보다더 비싸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지금 <웃음> 그리고 지금 물가가 점점점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렇 오르고 오르고 근데 어느 정도 이걸 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윗선에서든 국회에서 네. 너무 일들을 못 하시니 참 안타깝긴 해요 근데 금전적으로 인한 데 나라를 휘청을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터질 음. 걸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어, 음. 상반기에? 음. 음. 아, 상반기에? 음, 상반기에 그리고 뭐 우리가 올해 올해 그렇게 큰 불이 났잖아요. 울산 울진 그쪽에서 음, 물난리도 나고. 나고 물난리는뭐 강남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태어나서 <웃음> 그러니까 강남이 강남 장기주는 진짜 강남이 그렇게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인명 피해도 요 근래 또 났었고 네네네. 너무 이런것들은 이제 정말 나라를 흔들 수 있는, 나라의 국민들의 정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불, 불, 물, 이런 것들은 나는 또한번 반복이 될 거라고 좀 보여져. 오, 내년에도? 응, 음, 음, 음. 내년에도 불, 불로 인해서 좀 뭔가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있다고 좀. 감히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올해만큼 심한 건가요? 올해만큼. 아이고. 올해만큼. 근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러면 굉장히 이게 큰 그쵸. 손실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떤 큰 사건 나고면몇 몇 년도에 이런 사건, 몇 년도에 이런 사건, 이렇게 해서 해마다 네. 나온 적은 없단 말이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는. 불이든 물이든 뭔가 재난. 어, 재난이 있죠. 어, 재난. 근데 이게 천재 천재 지변이기도 하긴 하지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네. 어쩔 수 없는 사고잖아요. 그렇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인력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음. 충분히. 음. 근데 나는 우리 국민들이 점점 점점 이게 뭔가 선진국화돼가고 있는데 어떤 이런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아직까지는 네네. 고정관념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옛 것을, 얘 것을, 얘 것이 다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변화하면서 발 맞춰가야 된다고 좀 봐요. 음. 그리고 어떤 이제 우리가 공이, 공이 이런 선정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 사실, 재난 피해랑, 이제, 음. 아니, 그, 물, 물난리랑, 이제, 불. 불. 불. 불. 그게 이런? 진짜 사람들을 정말, 진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응, 음, 음, 음. 그럼요, 그럼. 내년에도 또 일어난다고 하니까, 음. 진짜 안타깝네요. 안타깝긴 해요. 어. 근데 좀, 우리가 이런, 이제, 인식들이 더 높아지면 네네. 서로 조심은 하겠지. 네네. 그러면 좀 막아갈 수도 있어. 어, 올해, 올해 특히 뭔가 인명피해가 많았죠 많죠, 많았지. 어, 지금 너무 충격이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진짜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그린지. 근데 내가 압사사고잖아요, 그게. 음. 나는 근데 한번 그 압사,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음. 경험을 좀 말, 말을 하자면. 나 스무 살 초반에 예전에는 종각에서 그렇게 타종을 했잖아요 맞아요. 새해에 넘어가기 맞아요. 전에 그럼 사람 이 그렇게 몰렸단 말이야 오. 그때 나도 한 스무 살때 거기 이렇게 가, 갔었는데 그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막 열기가 음. 열기가 더울 정도로 음.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네. 빽빽하게 막 빽빽해 갖고 진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음. 없고 그냥 쓸 흘려다녔지 쓸려다니듯이 근데 그때 내 친구가 넘어졌었어요 음. 근데 진짜 밟히겠더라고. 근데 그 뒤에 어떤 이제 아, 아저씨가 이렇게 실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쳐줘가지고 네. 빨리 일어나가지고 네. 이제 그그 그 대열에서 빠져나오겠는데 음. 그때 아찔했어요. 음. 그래서 그걸 사고를 보면서 나는 저 느낌을 너무 알아서 너무 안타깝고 소름끼치고 좀 그랬지. 불이나 물 이런 피해 말고 이런 뭔가 좀안 좋은 일이 또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혹시?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이야 뭐 항상 물불 말고 재난 지역 말고 근데 나는 자꾸 돈이 걸려 음, 돈이 뭐가 조금 이런 어, 피해보다는 금전에 대한 어, 금전에 대한 이런 이, 일들이 나온다라고 좀보여져요 응응응. 아, 그리고, 음, 음, 음. 그리고 그, 지금 계속 우리 대통령님 탄핵 막 시위 하잖아요. 아, 그래도 그래, 그거 어, 어, 그 그거 요청어그 시위 하잖아 계속 네. 근데 시위는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우리가 탄핵을 한번 당하신 분 계시잖아요 <웃음> 누구였지 아, 이 얘기 안 할래요 어, 어, <웃음> 있어요 그래 <웃음> 있잖아 근데 이게 내년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봤으면, 그러니까 막 정권이 빨리 교체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내년까지는 이게 질질질질 끌어서, 그런 크고 작은 이런 집회 행사들, 이런 것들이 좀 나는 좀 많,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올해보다 더. 지금 사실 그 대통령 탄핵을 시키자고, 아, 이번 년이, 이번 대통령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어 맞아. 선생님 탄핵 보시기에는 탄핵이 될까요? 탄핵이요 <웃음> 어. 간다고요? 어. 아 어, 진짜? 어.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시간차야 시간차. 오래 오래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후년에 하느냐. 음, 음. 언젠가 된다. 어. 5년 안에는 어, 인기는못 인기가... 채워. 아이고. 기는못 채운다 봐. 참, 참 이렇게 타네 저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차면서. 음. 나라에 대해서 도 좀... 아니, 이게 저는 뭐 그렇게까지 궁금은않 하는데, 어... 어렸을 때는 솔직히 대통령 탄핵 되면은 그 뭔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치, 그 지금 더 있어. 솔직히 말하면 탄핵,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니면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 음... 예를 들면, 안, 안 맞는 남녀가 둘이 부부를, 연을 맺고 살아. 근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서로한테 상처주고, 살아야 될까? 아, 그런, 그런. 어, 그런, 그런 의미로 좀 보자면. 근데 둘이 이 부부, 그러니까 결혼했지만 이혼을 했어. 그러면 각자 행복해. 음... 이 사람이 없어서. 음... 그러면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 네. 한번 사는 인생 뭐하러, 이렇게 막. 그 전에야 한번 부부 인연을 맺으면 이혼을 하면 뭔가 그 사람의 리스크로 남고 빨간 줄 그어가는 것처럼 안 좋게 인식이 됐다면 지금은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하는 것처럼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도 얘를 예시를 들자면 그렇지 아닌 거는 빨리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건 맞아. 맞아요. 응. 시대가 또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굳이나 옛 것을 막 고집하면서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참 나는 빨리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뭐라도. 음. 응. 맞아요. 뭐안되면 바뀌어야죠. 음 <웃음> 응.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투자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조금 나는 내년에는 다들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나 음 응, 주식이나 코인이나. 코인 어떤 뭐 이제 부동산 투기 투자 음. 이런 것들. 지금 주식이랑 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전안 하는데 안 나도 몰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더안 좋다는 말씀인가요? 네. 음. 어. 좀 내가 손해 보더라도 뺄 거는 빼시고. 음. 너무 이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다 그쪽으로 몰려있, 몰려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더 경제가 막혀있는 것도 있거든요. 요즘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도 막 주식한다며. 아, 그래요? 응. 어. 일반 사람들도 너무, 그러니까 상식이 별로 없는데도 만약에 돈천 원을 넣었어. 그럼 이천 원이 된대. 그럼 그렇게들 막 하더라고. 아, 진짜로? 어. 그리고 무슨 어플만 하나 깔면 쉽게 또 접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신기한 세상이죠. 음, 응. 신기한 세상이지. 알겠습니다. 그 내년에 그래도. 응. 뭐 그런 일좀안 일어나게. 안 나. 일어나게.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웃음> 감사합 <웃음> 네.